네, 안녕하세요. 이칸트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 드론을 밤에는 못 날리는 걸 알고 계신가요? 네, 우리나라는 드론 비행을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거 모르는 분들도 꽤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몰 직전의 시간을 골드나워라고 하는데 그만큼 사진이 됐건 영상이 됐건 예쁘게 색깔이 담긴다고 해가지고 오늘 날씨도 좋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잠깐 날리러 왔거든요 여러분 우리 함께 드론 날려볼까요? 네, 여러분 이렇게 드론 영상 간단히 찍어 봤는데요 제가 그날 마무리를 못 찍어 가지고 이렇게 멘트를 드려요 여튼 코로나 때문에 야외 활동이나 영상 좋아하시는 분들 드론 좋아하시는 분들 잘못 찍게 되는데 이렇게라도 혼자 나가셔 가지고 간단하게 찍어 오시면 주말이 잘 가고 취미 생활도 연결할 수 있고 조금 덜 지루한 생활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또 유익한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